단둥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침에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다가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의성이 영하 9.6도, 구미 영하 4도, 대구 영하 3.3, 포항 영하 3.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